오늘은 갈필과 연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갈필, 목마를 갈자예요 갈증, 붓필자죠. 이건 다섯 손가락. 이것이 붓에서 필자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 붓은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대죽자가 들어가고 밑에 붓률자가 들어간 겁니다. 자, 목마르 갈자가 왜 들어가느냐. 이 상태에서 계속 쓰다 보면은 점점 목마르겠죠? 먹물이 부족해지면서 지금 묻히지 않고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자, 이제 조금씩 목말라가죠? 이느낌 이제 갈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갈필 느낌 아시겠죠? 자, 여기서 계속 써봅니다. 그러면은 점점 목마르죠? 그럼 목마르면 무조건 나쁘냐면 그건 아닙니다. 목이 마를 때만 나올 수 있는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마치 사람도 그렇듯이 어렵고 힘들 때, 모자라고 결핍될 때 발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갈필이 가진 어떤 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의미로는 이 털이 빳빳할 때를 갈필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물이 적으니까 빳빳한 거겠죠. 그럴 때 나오는 맛. 그것은 자기 성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까칠하다고도 표현하고 거칠다고도 표현하겠죠. 츤데레 같은 필법이 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필을 쓸때 조심해야 할 점은 기본이 충실한 상태에서 써야지 중복, 여기 삼절 이런 것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갈필을 쓰면 은 네, 난리가 난다고 라 표현하죠. 그냥 어지러워지는 난잡하게 되면 안 되니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필의 반대말은 윤필이에요. 저을윤자 그래서 윤필이의 좋은 점은 자유분방하게 쉽게 막 나아갈 수가 있어요. 번지고 있죠 지금도. 이게 윤필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붓이 쉽게 움직여지죠. 먹물이 많으니까. 그게 차이입니다. 이때는 쉽게 움직이지 못했죠. 먹물이 적으니까. 윤필이 결합이 잘 되고 연결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요. 소통이 원활하죠. 원활. 이게 물기가 많아서 원활한 거거든요. 사람의 성격에서도 이런 원만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이 바로 윤필이잘 나오고 성격이 좀 깔깔하고 그런 성들은 갈필이 잘 나오는데 제 옛날에 선생님도 좀 갈필적인 성격이셨죠 그래서 글씨에도 갈필이 많았어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성격이 꼬장꼬장하신 분은 윤필을좀 쓰시는 것을 권장하고 너무 좋아 좋아하는 분은 좀 갈필을 써 보는 것을 권장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붓을 한번 잡았을 때 한 여섯 글자가 있다고 할 적에 가능하면 한번 잡아서 끝을 내는 것도 갈필 연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을 뿐더러 이 전체적인 한 작품 안에서 가령 여기는 융필이 나오고 이쯤에서는 갈라져가지고 갈필이 나온다거나 또는 실력에 따라서는 여긴 젖었다가 갈필 나오고 다시 여기서 먹을 안 묻혔는데 또 융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갈필이 나오고 그런 어떤 속도 조절 등으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속도 그 다음에 눌렀다 들었다는 이 압력의 조절로서도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필과 윤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그런 네 글자를 보여드릴 거예요.